마스크급인데 이거 지금? 어? 아, 지금 요즘 네. 돈 주고도 못 사는 네. 게 바로 마스크, 네. 구충제, <웃음> 그 진동칩. <진정집. 웃음> 저희 옆 나라에서 아주 난리가 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도 리뷰한 적이 있는 제품인데요. 그렇죠. 음, 바로 그 레조넌스 칩. <웃음> 야이말는 말도 안 됐다니까. 어. 아무튼 이제 그 제품이 음. 요새. 네. 다시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네. 어떤 유저가 SNS 상에 네. 블루투스 이어폰에다가 붙였더니 좋던데? 아 이걸,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오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막 매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아, 한달 한 동안 구매를 못했어요 못 사가지고 이거 아는 지인한테 네. 진짜 웃돈 주고 <웃음> 아 진짜로? 지인이 사는 거? <웃음> 지인이 사놓거 오늘 제가 지 어렵게 지금 준비를 네.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차마 하지 못했었던 아 이거 좀 무섭다 네. 케이블에 붙이는 진동칩을 한번. <웃음> 어. 대신에 오늘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는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실제로 이어폰을 테스트하는 네. 거니까 실제로 네. 이제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기가 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대신에 저희의 그 과한 리액션과 음. 저희 이번에 새로 참여하시는 그 영상 감독님들이. 네. 음향 쪽이에요, 음향, 네. 음향 쪽. 그러니까 이 감독님들의 평가도 한번 들어보면서.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총세개의 테스트를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유선 이어폰에다 한번 붙여볼 건데요. 네. 김 감독님의 그 최애 이어폰이 W80이죠. 네. 그리고. 이 저... 밖에 없어요, 저. <웃음>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웨스턴의 W80을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같은 이어폰에 음, 음.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음, 음, 안 붙이고, 음. 확실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네. 데 이제 두 번째는 또 블루투스 음. 이어폰에 한번 붙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제가 QCY T5를 준비를 네. 했는데, 어, 하나를 더 <웃음> 준비는 못했어요. 제작비가 오바되면 <웃음> <웃음> 네. 제가 화를 내거든요 <웃음> 이형 음악 안 했으면 뭐 하셨을 것 같으세요?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평소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음음. 들으면 이제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네. 김 감독님은 귀에 착용한 채로 바로 그 자리에서 붙여가지고 뭐 진짜 변화가 있는지 어, 바로 이렇게 예, 붙여드릴게요 예. 어, 좀 징그럽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어폰이 두 개가 있으니까 네. 케이블에 한 쪽은 붙이고 한 쪽은 안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음.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면서 저희가 네.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귀밑에 를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귀밑에 를 붙인다니까 네. 귀밑에 붙여 될것 같은데 아, 진짜 귀밑에 <웃음> 어 이상한 데다 붙일라 그래. 그래 여러분들 검색하실때 귀밑에로 검색하시면 안나와요 네. 자 이제 바디에다 이렇게 붙일건데 또이 진동칩이 뗐다 붙이면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아그건 근데 상술인 것 같아 상술인 기우자. 것 같긴 어. 한데 그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웃음> 그.. 조기경 보기 <웃음> <웃음> <웃음> 접시 달고! <알고>, 어? <웃음> 아 근데 미완상 이건 이건 금방 떨어지겠다 근데 이어폰에 글쎄요. 붙이는 거 제가 어. 실제로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때요? 근데 소리가.. 어? <웃음> 이상해? <웃음> 많이 이상해? 내 <웃음> W80이 이렇게 어, 어, <웃음> 이상해? <웃음> 인사. <웃음> 인사하이트. 어, 약간 어. 인사 느낌 어. 나요. 음. 나나 나, 나. 어, 저사란 뭐지? <웃음> 나 모르니까. 음. 일단 형님이 착용한 음. 걸 보고 아니야. 왜? 왜? 왜? 들어는 나... 보셔야 되잖아요. 아, 들어는 봐야죠. 어. 착용해 보시죠. 아, 고살기 힘들다. 어형 뭔가 귀가 아픈 사람 같아 <웃음> 오늘 제가 준비한 레퍼런스는요. 네. 아, 듀아리파. 아, 나왔나요, 또? 아, 신나왔세요 듀아리파. 또 파. 나왔나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미션인데 네. 요번 앨범에서는 진짜 완전 레트로 사운드로 다 갔더라고요. 음. 약간 80년대 그 감성이 있네요. 아, 예. 롤라장 가니셨어요? 예. 초교 초등... 자 이제 진동칩을 부착한 네 W80 조기경보기 버전 <웃음> 야 이거는 나, 나 진짜 나이게 그래?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진짜야 진짜? 아니 들어봐봐 저도 이거를 떼다 붙이면 음, 음. 효과가 반감된다니까 음. 사실 미리 테스트를 못 해봤거든요? 네 오, 진짜야? 하아.. <웃음> 심란하다 이게 정리가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머지해지는 거죠. 네. 안개 낀 듯하고. 근데 네. 싹 거쳐요. 그 막이 없어져요 어. W80이 웨스턴 그 유니버셜 모델에서 최상의 라인업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커스텀 라인업을 또 들으니까 네. 아, 이게 또 그레이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근데 네. 이게 바로 커스텀 라인업입니다 여러분. 아 그런 느낌이야? 오 진짜 나 그런 정도의 차이를 지금 느끼고 있어요. 놀랍네요. 아. 오 진짜 너무 부들갑떨었나 근데 그니까? 너무 큰 변화긴 했어요 아, 변화는 컸어요 두 번째 나 <웃음> 이제 무섭기 시작해 <웃음> 아, QCY가 어. 어떻게 변할지가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네. 사치스러운 일인 게 네. QCY 지금 가격이 한 3만원 야 이거 <웃음> 근데 <웃음> 이게 15,000원 아. <웃음> 이어폰의 반 가격을 투자하는 거지 음. 네. 자 이번 레퍼런스는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아요8 네. 오! 에드베더 좋아하세요? 완전 좋죠 아 근데 이 형님도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 쌩쌩해 왜? <웃음> 네, 펄잼의 신보가 음. 또 최근에 나왔어요 아 진짜? 네, 90년대, 음. 뭐 2000년대 이때 뭐 음. 주름 잡았던 밴드긴 한데 이 형들이 계속 앨범을 내면서 음. 사운드가 점점 현대화에 적합하게 음. 부합해서 만든 지금도 저는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펄잼 오늘은 그 펄잼의 신보 중에 댄스 오브 더 클레어보아 <웃음> 형 이거 클레어보연 이거 아, 뭐야? 뭐야? 이거 영어 아니야? 이거 아, 네. 뭐야? 그냥 찾아보자 이거 처음 보는 단어인데 영어 아니야? 이거 뭐야, 저게? Clairvoyance. 어? Clairvoyance. 펄 래미 심보. 네. 댄스 오브 더클레어보이언츠라는 네. 네 그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천리야 이죠 천리야 일단 착용하시고요. 네. 형님이 음악을 듣고 계시면 음. 제가 뒤에서 살포시 <웃음> 붙여드릴게요. 어, 어. 로맨틱한데? 좀 더럽죠. 들어가요. <웃음> 어때요? 들어봐, 아... 들어봐. <웃음> 원래 이제 QSH가 소리의 질감 자체 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네. 이 이미지가, 덩치감들이 그, 예, 이미지들이 콱콱 음, 음, 진짜. 음, 저는 뭐 음. 약간 아까처럼 음. 약간 막 이렇게 약간 뿌연 막이 살짝. 거쳐진 음. 느낌인데. 아, 근데 음, 확실히 지금 이 W80에서 느껴졌던 차이만큼 음, 음, 음. 확벌어지지는 않아요. 그 아. 근데 이것도 몰라. 왜냐면 음, 음. QCI 원래 버전을 하나 갖다 놓고, 비교해서 들으면 또 어떻게 <웃음> 될까그면또올수 아.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는요. 네. 아이, 대망의 케이블용 레조런스치. 아 끝까지 가네, 끝까지 가. 네. 원래 유닛으로. 네. 끼고, 케이블만 한번 바꿔가면서. 원래 유닛으로 할 거면 여기다 해 그건 형거 잖아요 아, 그래? <웃음> 어, 도자기같이 생긴 요 하얀 거를 요 골판지 모양의 이 스티커 네. 요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네. 이어폰 케이블에다 붙이는 거래요 네, 요렇게 붙여 가지고 <웃음> 요걸 이제 케이블에다가 음. 붙이시면 되는데 네. 제조사 홈페이지의 가이드에 따르면 대략 한 20cm 22cm 아 그것도 있어 어, 어. 포인트가? 제가 이거 들어봐 주시겠어요? 음, 음. 제한 뼘이 딱 20cm 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길이 될때 되게 유용하게 <웃음> 그래서 케이블에 이렇게 부착하고 이게 사실 이러면 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수축 튜브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 튜브를 싹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아 수축 튜브로 이렇게 감싸서 보호해주라는 거죠 오징어 굽듯이 아너오징어 이렇게 굽어? 김국두씨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레퍼런스는 그 한국 인디팀의 음, 곡인데요 음, 음, 박타령이라는 곡인데 네. 노선택과 소울소스 아세요? 네? 노선택과 소울소스 미트 김유리라는 어? 어, 아주 긴 이름의 어? 프로젝트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노선택이라는 네. 베이시스트 음, 음, 음. 네. 팀 이름이 노선택과 소울소스고 음, 음. 그 국악인 김유리님 음. 음. 이랑 이제 같이 이제 프로젝트로 만났기 때문에 네. 노선택과 소울소스 미트 김유리 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나는 그 미트가 고인 줄 알았어요 이미 이제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평이 좋은 팀이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팀입니다. 케이블 테스트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자, 이제 케이블을 교체하겠습니다. 알 주세요. 알. 예. 아 여기서 잠깐 뭐 L과 R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발음의 차이를. R은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R. 아예 네. 맞아요. <웃음> L은 앞니 뒤에 혀가 딱 닿으면 돼요. L L 예 편집해 주세요. <웃음> <웃음> 네왜왜 왜? 바로 바로야 그렇게? 다르 달라 아 짜증난다 나 이거 이럴 때마다 이 회사 거는 아 짜증나. 아 미치겠다 근데 이거를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니까? 다들? 달라져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와 차갑나. 이거 되게 차갑나. 배경이 엄청 정숙해지네 음. 와 뒤에 그차랑차랑찰랑한 요령 네. 소리 있거든요 네. 붙을 때 쓰는 그런 음. 그런 소리들이 아 그게 그 소리였구나 <웃음> 뭐가 옆에서 계속 뒤에서와 <웃음> 네. 맴들면서 네. 어. <웃음> 뭔가, 뭔가 뭘 받을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이 오네 와. 그리고 이것도 비슷하게 약간 뿌연 것 같은 막이 살짝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귀밑에 보다는 조금 덜하죠? 네, 들해요 네. 귀밑에 보다는 효과가 조금 덜하고 그런데 실용적인 건 어차피 수축 튜브가 있으니까 네. 이거는 뭐 해놓고 음. 들고 다니면서 야, 이거는 참이사건참 이런 이 신박한 있어. 회사가 다 있나? <웃음> 아까부터 촬영 <출연> 감독님이 <웃음> 어, 그 궁금증을 막이 얼굴로 막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어.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야, 그래, 그래도 이거 어? 한1 6 8하인데 꼴랑 2만원짜리가 그렇지 근데 소리의 체감 자체가 음. 2만원어치 체감은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어. 얼굴 나와도 돼요? 아네 괜찮습니다 아, 네. 오늘 제이슨 그 어. 문제 어. 어? 화제 어. 제이슨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모든 응. 이십 몇 살? 어제 모자이크 될 거라서 지금부터 모자이크 해주세요. <웃음> <웃음> 여기를 모자이크하지 말고 여기를. 네, 사실 그런 얘기 좀 있죠. 아. 이승 감독님께 김현승 감독님의 어린 시절을 보른거같아 <웃음> <웃음> 야! 내어 어린 시절 은더 이뻤다고. 아. 아니 그럴 리가. <웃음> 원래 원래 버전 한번 들어보세요. 래 예, 원래. 원래. 네. 어 노래 좋은데요? 네. 이제 그 완성본이죠. 그렇죠. 그렇죠. 진동칩으로 도배된. 네. 네, 됐습니다. 완전 다른데요, 진짜? <웃음> 이게 진짜 다른 이어폰을 제 소리가 너무 큰가요? <웃음> <웃음> 다른 이어폰을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라서. 그거 너무 커. 이 정도면, 아, 이거 떼든다. 네. 아, 아, 아, 아, 귀, 귀 붙였어요. <웃음> 귀, 이거 어? 뭐야. 그... 어? 오? <웃음> 실리콘 TV 바뀌었어? <웃음> 아, 저... 자,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저희 콜로세움 열었죠? 이게 바뀌는데, 그 원리를 알면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저 되게 답답하네요. 근데, 좋게 바뀌어요. 전기신호가 이제 지나가면서, 아, 음. 사실 미세한 진동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진동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환경이 되면, 우주신호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시그널 자체가. 그러면, 음.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그럼 죽죠. <웃음> 이 조그만 칩이, 어떤 원리로 이 진동들을 이렇게 잘 잡아주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과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한 거는 얘가 진동을 잡아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준다는 거. 이게 진동을 잡아줘서 그러는 건지 네. 이게 제 기분을 잡아줘서 그러는 건지 <웃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을 잡아요 음. 근데 어찌 됐건 다르게 들리니까 네. 어, 참 놀랍긴 하네요. 저희가 이거를 진짜로 장난 삼아서 귀 네. 밑에 귀 밑에 이렇게 부르고는 했는데, 네, 네. 야, 진짜 체감이 다르네. <웃음> 실제로 뭐,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을 해서 들려드릴 수도 없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르시니까, 네. 네. 제가 이거를 과감하게 음. 2부작으로 네. 기획을 했습니다. 아, 또 해? 아, 한번더 해야 돼. 아니, 뭘, 뭐할게 더, 있뭐 있어? 어, 측정해보자. 뭘 측정해? 이어폰, 만약에 이렇게 붙여서 이게 변화가 있는 거면, 실제로 측정치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음. 측정을 해서 음. 어, 정확한 측정 데이터로 한번 음. 저희가 음. 말씀을 같이 덧붙여 드려보려고 합니다. 얘가 한대요? <웃음>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웃음>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안 그러면 저희도 그냥 들어만 보고 음. 오 진짜 바뀌는데요라고 하면 음. 믿을 수가 없잖아. 음. 아. 저희가 한번 2부에서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측정도 네.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음음. 그렇게 해서 한번 이부를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답니다. 네. 조만간 공개될 이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 야야 야. 죠 <웃음> <안 낮춰. 웃음> <떵이다. 웃음> <안 낮춰. 웃음>